이 l 씨가 나올까요? 갈해. 무험하다. <웃음> 찌질 갈. 우리 씨 환영이 다 해줘야지. 어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오늘도 엘든링이군 이번 주말에 그냥 눈딱 딱 감고 70으로 만들어볼까? 너무 너무 회차가 안 올라가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랑 하는 건 좋은데 회차가 너무 늦, 너무 늦게 올라간다 야 오래 하면 된다고? 나 죽어 <웃음> 체력 달려서 쓰러져 나 죽어 뭔가 오래오래라는 얘기를 하니까 살짝 광기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웃음> 착각인가? 자 65주차 세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직도 65회 차냐고, 오이 우효. <웃음> 근데 그 우효할 때그 W는 대체 뭐예요? 항상 궁금해서 그냥 뭐 감탄사 같은 건가? 일본식 크크크예요 아, 그런 거였어? 만렙이요? 아니요, 저 만렙 아니에요. 의외로 만렙이 아니에요. 대체 만렙에 관심이 없어서 제왕론 복사요? 그것도 관심 없어요. 불본도 만렙이 아닌데, 불본에 그거 있더만. 레벨을 빠르게 하는 글리치 있더만. 근데 그거조차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일정 레벨에 올라가면은 사실 레벨에 아예 이제 관심이 끊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특정 기술을 쓸때 스테이터스 요구량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굳이? 만렙을 굳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멜리나 아끼세요. 어차피 게 지금 출연, 출연도 적은데 뭐그라도 챙겨줘야지. 아 d l c 때 멜리나 뷰중 많아질 거라고? 난 그러리라 믿어. DLC가 나올까요? 갈! 무험하다. 프롬을 의심하다니. 굳이들 갈! 아 맞아. 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의를 좀 봤거든요 원인을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홈매트를 계속 좀 오래 켜 있더라고요 어쩐지 머리가 아프더라 목에 안 보이는 건 좋은데 내 건강이 나빠져 가끔 깜빡 깜빡해요 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끄는 게 수동이라서 씨. 자동이 아니라서 타이머요? 그러게 야, 이거 그럼 또 사야 되잖아 일단, 쓰던 거 계속 써야지. 망가지면 그때 서 라는 말을 5년 전에 했었지. 제가 워낙, 워낙 물건을 오래 쓰다 보니까, 제가. 내가... 저 고등학교 때 샀던 지갑 아직도 씁니다. 진짜 오래 써죠. 지금 솔직히 지갑을 사야 되거든요. 다 나가 떨어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위 물건 같은 거 보면 되게 오래된 게 많아요. 지금은 입진 않는데, 중학교 때 입었던 옷도 있어요. 그냥 뭐 구석에 짱 박혀 있긴 한데. 맞긴 하냐고요? 어, 제가 아마 중학, 중학교 때가 170 몇이었으니까, 지금은, 백, 지금은. 줄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180까지 컸는데 나이 먹으니까 줄어들었어. 대강 맞아요 입으면 이게 옷이 늘어나가지고 옷이 늘어나서. 아 근데 학생 때는 운동에 빠져 빠져 살아가지고 밤 늦기까지 막 축구하고 그랬거든요. 밤 8시 되기, 되서, 되, 되기까지 아예 축구하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때쯤에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런 적 많이 있었지 사실 지금 고3 173인데 군대 가서 큰, 큰 확률 있나요? 예, 네, 큰 확률은 있어요 확률이 있다고 했지 그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못하겠네요 아무래도 남자는 25살까지는 키가 큰다라는 통계가 있긴 있었어요 군대 가서 이제 크는 경우도 사례가 있었고 군대에서는 할거 없으니까 그냥 운동이나 하세요 훈련 잘 받고 다치지 말고 다쳐봤자 자기만 손해낸다 그래요 솔직히 키 별로 안 중요해 얼굴만 있으면 돼 얼굴도 망하고 공부도 망했는데 이러면 뭐래 하죠? 어... 몸이라도 키우세요 자신이 없으면 몸이라도 키우, 키우시면 됩니다 나는 현실이 닭소면은 2회차는 안 갈래 사람이 기억한 채로 계속 살면은 사람이 미친다는 말이 있죠 한계가 15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나는 2회차는 살고 싶지 않은데 그 뭐더라? 저거 도끼청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저도 어느 빌드를 봤거든요 일단 내가 이거 깨고 한번 빌드 봐야겠어 T씨야 오늘따라 외롭구나 너의 사랑 나의 사랑 T씨 내려 들어 야돼바 튕긴 니 진짜 사냥 세트나 그런 거를 참교육하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과시였나 워크였나? 워크라인가요? 이걸로 애들 석양 사냥 세트 입는 사람 뚝배기 다 터트리더라고요, 이걸로. 사냥 세트가 방어력도 좋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강인도에 밀리잖아요. 그걸로 다 터트리더라고요, 이걸로. 머리 다깨던데 이걸로. 그래서 맞딜할 때는 이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보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저도 본 거라서. 근데 쓸 일이 없지. 아무래도 강공격이라서 함부로 안 오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만약에 <놀람> 시장 뚝배건 들면은 뭐 그때 좀 골치 아프죠. 상대방이 더큰 힘을 가지고 오면은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니까. 그게 문제죠.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 저거 도끼창 보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파이크 이렇게 쌍창 썼는데 파이크가 너무 많이 보이길래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힙스터, 힙스터 기질이 있다고. 남들이 쓰는 거내안 써. 남들이 쓰는 거잘안 쓴. 그래서 바꾼 건데. 파르티잔으로아 근데 멀티에서 포렌트안 부른 거는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망자라는 어감 자체가 좋으니까 빛바랜자는 너무 길어 과올타니시 근데 어찌 보면 망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안 죽잖아 그냥 기본적인 게임에 죽고 살아나는 것조차 설정이니까 다른 게임에서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잖아 근데 그런 게임은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요 이거 뭐 출혈이라든가 그런 거안 하고 순수하게 이제 잡는 것도 나쁘진 않네 이렇게 1회차도 마법 쓰면 좋냐고요? 당연히 좋죠. 마법은 빨리 빨리 쓸수록 좋아요. 단지 이제 초반한 진입장벽이 너무 커서 문제지. 왔다! 으아! 오.. 이걸 피해지는구나. 이거 구르기나사냥개로못 피하거든요. 야 이거 다 피지네 이것도 연봉 협상에 실패한 트리가 다시 연봉 협상하러 가뭐둘다 완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꼼짝마 꽤나 깔끔할 거예요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머리를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은 이쁜 이쁘, 이쁘긴 한데 전기를 잘못 쓰겠더라고요 이거 계속 쓰면은 손해고 딱한 번만 끊어줘야 돼 이름은 좀 쓸모 쓸모 있는 것 같아 전에 PVP 하다가 이거 좀 써먹어 보려다가 못해먹겠더라고 그래도 <웃음>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겠죠? 응.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무기에도 귀천이 없겠지. 쓰임이 다 존재를 하겠죠. 뭐한란 대거. 그거 쓰임 있잖아요. 제롱 부릴 때. <웃음> 어, 아니야? 자기들 동료 찌를 때. 맞지? 해외에서는 대머리도 패션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린애들이 대머리 놀렸다고 곰두 마리 나타나서 찢어발기던데. 시 어린애 조차도 가차 없이 다찢어버리기던데 대머리와 탈모는 다른 겁니다 아... 그렇지 탈모는 병이고 스킨헤드는 패션이긴 하지 어찌 보면 그게 과연 패션일까? 강제적인게 아닐까? 이미 진행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닐까? 아, 너무 잔인한데? 바코드요? 바코드 있으 겁나 위험하지 않나요? 대머리들 놀리는데 갑자기 뒤에 바코드가 있는 거야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 그냥 올게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였던 것. 아 솔직히 좀 실망이네 기사분들 어떠, 어떻게 하시려고 기사 식당 가서도 저렇게 어 저렇게도 밥, 밥 다들 드시는데 건물은 못 들어가시나 보네 그거 아십니까? 기사 지위는 사람들 의외로 다들 귀족이라는 거? 중세시대 보면은 검술 훈련이고 그리고 저거 가보시면 또 말이며 하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돈이 근데 왜 산적 같은 게 돼서 약탈을 할까요? 아 걔들 돈이 없어서 기사들은 돈이 없거든요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 충당하려고 약탈하는 겁니다. 그런 건다 어디서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봐요. 그냥 이것저것 봐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기사들을매체 같은 거 보면은 기사도정신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다 구랍니다. 속지 마세요. 다들 양아치입니다, 사실. 기사도정신? 네, 리미터요, 그거. 사실상 겉으로는 있어 보이려고 만든 거지 실상은 애들 약 타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 좀 문제가 되는 나라를 찍으려면 어딜 찍으면 될까요, 여기서? 대부분 역사에서 역사에 이놈들을 찍으면 대부분 맞는다. 대부분 역사 문제 다루면 은 거의 80% 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영상매체가 많이 틀려고 유튜브. 부가 많이 활성화 됐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사 관련된 거 보면은 제가 영국의 영국이랑 프랑스 애들이 저질렀던지 생각을 하면은 야 진짜 그 외적 이미지를 정말 잘 갈아낀 것 같습니다. 얘들 보면은 왜 영국 애들을 신사의 나라라고 한 이유가 영국놈들이 하도 성격 개차반이라서 다른 나라가 좀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역사적으로 인물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모르는 사람 이제 외적으로는 명예롭고 뭔가 좋은 이미지 가 같잖아요 근데 속을 보면은 참 복합적인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인터넷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요 보통 하나를 보더라도 전 여러 개를 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봅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여러 번 봐요. <웃음> 뭐야? 왜나또 혼자야? 어디갔어? 이것이 고독인가? 저기요? 선생님? <웃음> 저기요? 선생님? 뭐야? 이 사람.. 친입.. 친입온 건가? 아 그러네 친입았네 우리식 환영이 가해줘야지 혼자 하니? 혼자 하니? 아 그지 말라고 <웃음> 아! 어어! <웃음> <웃음> 어. 생긴 건 이래도 성능은 확실하구만전 내가 신화카드지. <목소리> 어이씨보에서 다운 것 같은데. 빨리 돌아가. 예쁜 커마요? 아니야. 예쁜 커마는 몇번 봤어요? 단지 이제 예쁜 커마의 황금률을 지키기 위해서 뭐 반대되는 커마만 있을 뿐. 저울은 항상 수평을 이루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괜찮다 흑염 쓰고 이제 회오리 쓰니까 흑염의 흑염이었던 거임 발에 열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생겼어 그래서 짜증나 의외로 정상적으로 또 생겨가지고 발에가 발그레아 그래. 뭐하는 짓거리야 아 모구님 수면 걸려요? 아 확실히 미켈라랑 뭔가 떡밥이 있긴 하구나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그가 미켈라라는 이제 반신을 이제 납치를 했어요. 자신의 왕조를 세우려고. 근데 미켈라 이제 무기 툴팁이나 그런 거 보면은, 수면이랑 관련된 신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잠보다는 현혹현혹에 현옥? 가깝지 않느냐. 왜현혹에 가깝냐면은, 유혹의 나뭇가지라는 이제 툴팁 보면은, 반신 미켈라는 모든 자에게 사랑받았다. 사랑함을 강제할 수 있었다. 그렇다는 말은, 미켈라라는 애를 강제로 어, 이제 사랑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풀업네가 있습니다. 이런 풀업네 되게 흥미로워. 어쩌보면 빛발렌자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외국인 느낌이에요? 빛발렌자는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애들인데 여기서 또흠 틈새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다시. 어. 어. <웃음> 이게 되네. 아나 솔직히 이거 기대 안 했거든요. 아니요, 장모님은 그거 마력정 있어서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왜 아니냐고요? 해봤으니까 안 해본 게 뭐냐고요? 연애? 크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오늘은 말린니안 가려고요. 이렇게 모근님 뵀으면 됐지. 솔직히 말린니하는 뭐. 내가좀 심하게 다친 것 같고. What w hey, <웃음> <répondre> oh, a <웃음> 빨랐어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뭐지? 웃음> 아,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가같이에서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마지막 고로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듣도 보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 캐릭터예요. 제가 용가같이 게임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알만큼의 유명한 캐릭터라서 음? 응? 뭐야? 난 분명히 피해 기족을 소원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웃음> 야 그만해 이제 아 <웃음> 마지막 으로라 <웃음> 숨기지도 않은 아 너무 잔인하다 진짜 <웃음> 아 이사람 왜 계속 오는거야 진짜 그만 좀와 그래 넌또 돌아가고 임마 넌또 돌아가 <웃음> 마지막 이 자식 넌또 돌아가라고 임마 또 PVP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